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 자동차 실내 살균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스팀 살균 할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스팀이 상당히 고온이라서 살균이 잘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고 쉬운 방법으로 살균과 소독 그리고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동트뷰. 보통 스팀의 온도가 150도에서 18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스팀을 가까이서 쏘이게 되면 시트의 경우 가죽이나 레자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특히 도어 트림처럼 플라스틱이나 고무 몰딩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칫 스팀이 쏘여져 줄무늬가 생기거나 역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지 그러다 보면 완벽한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이런 스팀 살균의 경우엔 시간과 비용도 많이 투자 해야겠지 아 그리고 세균들 중에는 열에도 강해 파괴되지 않는 균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자동차 실내에 어떤 균들이 있는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황색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8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 균이 생산한 장독소의 경우에는 열에 매우 강해서 강하게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그래 그리고 다음은 냄새. 가끔 다른 사람들의 차를 타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불편한데 운전자 본인도 상당히 민망해할 때가 있지. 냄새의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세균과 곰팡이가 생겨서 좋지 않은 냄새를 만들게 되는 거지. 동치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 항균, 탈취 효과에 냄새 제거까지 할수 있는 살균 소독제를 직접 만들고 또 어떤 부위에 어떻게 사용하 하면 좋을지를 알려줄게 살균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물이 필요한데 한번 볼까 소독용 에탄올, 레몬, 계피, 월계수잎, 그리고 공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 우선 레몬, 레몬은 주성분이 구연산으로 세균 중식을 억제해주고 살균, 항균, 탈취 효과가 있지 레몬을 적당한 두께로 잘라서 공병에 담아주고 다음은 계피, 계피는 탈취와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아토피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특히 진먼지 진드기 퇴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계피를 공병에 적당히 넣어주면 되는데 계피의 향이 조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향이 싫은 경우는 계피를 빼도 상관없으니까 빼고, 월계수 잎으로 대체해도 좋아. 다음 여기에 에탄올을 부어주면 되고, 2, 3일만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완성되게 되는 거야. 여기 내가 이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색깔이 조금 예쁘게 변해 있지. 이렇게 하면 에탄올 특유의 냄새도 덜해지고, 좋아.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 음 좋아 아주 좋아 부드러운 소중 처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살균소독제를 분무기에 담고 사용하면 되는데 자동차 실내 각 부위별 사용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시트와 도 트림. 시트의 경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과 특히 몸에서 배어나온 땀 등으로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많이 나게 되지. 타월에 살균 소독제를 골고루 충분히 뿌려주고 타월로 살살 닦아주면 돼. 두 번째,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역시 손에 오염된 세균과 땀에 의해 역시 많은 세균이 번식되니까 이곳에도 타월로 닦아주면 되지. 세 번째, 천장. 천장은 살균 소독제를 골고루 분무하게 되면 패브릭이나 부직포 재질의 천장에 쉽게 스며들고 빠르게 증발돼 건조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네 번째, 바닥과 매트 온갖 오염물이 발에 의해서 옮겨지고 음식물도 떨어지고 곰팡이도 생기고 역시 이런 바닥과 매트에도 살균 소독제를 골고루 뿌려주면 좋겠지 그 외에도 공조기, 트렁크 특히 유아 카시트에도 뿌려서 살균 소독을 해주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눈쌩이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살균소독제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나의 공간 자동차의 실내 세균도 박멸하고 또 불쾌한 냄새도 없애고 좀더 쾌적하게 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갈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